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는 게 고민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더하죠. 사람들의 잠겨있는 지갑을 열려면 좀 특별한 방법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면 상품을 팔고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가 마케팅 전략과 경험을 배워 나만의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통기 창업자들이 온라인 창업을 하다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프라인 창업을 하시면서도 조금 더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저도 초창기 때 창업을 할때 아쉬웠던 건 매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정 채널 외에 다른 채널에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실제로 제가 다 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전시행사입니다. 전시행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제휴 판매입니다. 제휴를 어떻게 하는지 제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휴 판매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사 판매입니다. 판매입니다. 일반 먼저 말씀드렸던 로드행 사고는 약간 다른데요. 어, 제휴도 하기도 하지만 자체 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시행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초창기 때 온라인 창업을 하고, 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리점 하면서도 고정적인 채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 전시행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전시행사를 나가게 됐었죠. 이 전시행사는 국내에서 서울하고 일산하고 대전과 부산 지역 한 4개 지역이 주로 핵심 도시에서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 행사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전시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행위를 극대화하는 그런 회사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 행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전시 행사의 단점은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가 제 정보를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시간에서 어그한 삼박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생각하고 고려할 요소들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적어 두셨다가 전시행사를 하실 때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 전시행사에 대한 개요를 어, 차 가망 고객 가능한 참 참여가 가능하신 고객분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행사 참여를 유도해서 여러분이 행사를 한다는 부분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어 사업에 대한 어떤 성사율을 높이는 하나의 액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사전에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 뭐냐면요. 아 예를 들어서 난 대리점을 몇개 만들어보겠다. 아니면 매출을 그날 행사 동안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물건을 얼마까지 팔아보겠다. 한 3박 4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도 전국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변수가 어떤 변수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영상자료를 잘 만드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저 영상자료를 잘 모르는데요. 영상자료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스마트로 영상을 찍어서 노트북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TV LCD나 이런 TV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사장에는 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제품이구나 라고 인지가 될수 있게끔 하다 보면 광고 효과와 직객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부수를 확보하지만 어 여러분 소자본 같은 경우한개 부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개 부수를 스쳐 지나갈 때 고객이 그 제품 정보나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보게 할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확률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명단을 작성합니다. 어떤 명단을 작성할까요? 아, 이 제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그 성사, 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명부에다 자기가 연락처를 적게 하는 거죠. 그 연락처를 적게 되면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능, 가능,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이다 보니까 2차적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는 어, 사업에 대한 성사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그 자체적인 어떤 성사율을 확보하려면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회 행사 끝나고 안부 인사를 보낸다, 보낸다든지 아, 감사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를 나갔었는데요. 매출을, 어, 생사,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스위스 브랜드 중심으로 한 8개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제품이그 당시 때는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3박 4일 동안에 한 몇백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봤듯이 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시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가게 되면 고객의 반응도를 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가지 팁을 통해 준비도 하지만 은이 전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일반 고객들한테 냉정하게 검증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휴 판매입니다. 여러분 제휴 판매가 뭔지 아시나요? 어, 기업과 기업끼리 서로 계약을 맺고 그 서로에 대한 어떤 판매 부분을 서로 지원하는 하는 형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명품 제품들을 실제로 골프장에 가서 제가 직접 5개 지역에서 대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제품을 어 팔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수수료를 리스트를 통해 사전 검증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행사 기간 동안에 사전에 그 해당되는 고객들한테 미리 문자를 알려서 행사를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약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중에서 진행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역시 수수료를 얼마에 하나냐에 따라 여기 수익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어, 사람을 쓸 거냐 아니면 본인이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이익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이 운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어,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다 관리해야 되는 애로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행사 시작에서부터, 준비부터 시작, 그 다음에 행사 끝날 때까지 모든 손을 다 직접 운영자 입장을 다 전부 손을 거쳐야 되는 애로상이 있지만, 반면, 짧은 기간 동안에 행사를 스팟으로 진행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초기 창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채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는 이렇게 제휴 사업만 직접 집중적으로 하는 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관청이나 군청에서도요. 자체적인 이런 행사를 도모해 줍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도 제휴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호텔에서 제휴하기도 하고요. 기타 해당되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몰 같은 곳에 장소를 제공해서 기업, 해당되는 그 장소 제공한 기업들의 고객들을 위해서 서로 판촉 행사를 유도하는 한 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하신 여러분들도요. 이 제휴하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내 아이템은 아마 이런 농진청하고 제휴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특정 호텔에서나 팔 수도 있겠다. 특정 기관들을 잘 고민해서 찾아보시다 보면 이런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할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서 특히 그 지역 로컬 영역에서 군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도 알아보시면 이런 제휴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가 확보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주변에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달 전에 수제 과자점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의한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그 제휴 거래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뭐 저도 가격 홍보도 되고 매출도 오를 것 같아가지고 뭐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좀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좀 안전하게 제휴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음, 제휴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법셔, 법적인 이슈를 검토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휴인지를 네.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제휴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계약서가 중국어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소위 말하는 갑인 경우가 많아서요. 네.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 특히 이런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네. 아니면 은 독점 계약이 걸려있을 수 있다라든지 네. 이런 독소조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형 중국어로 된 계약서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음. 특히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관할 법인이 이제 중국이 돼버리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사고간에 좀 깔끔하게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네. 이제 내가 아니, 서,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제휴인가인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제휴라는 게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서로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가 네. 막연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하면 막연하게 엄청나게 잘 되고 클 것이다라는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마지막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더라도 네. 제가 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있는지 음.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게한번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앞에 봤했던 법적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중소 규모의 어떤 가게에 이런 큰 제휴의 제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생산 역량이라든지 서비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맞추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사 판매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제휴 판매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휴 판매는 기업과 기업 간의 개념이고 조금 더 약간 하이퀄러티적인 차원이라면 이 행사 판매 같은 경우는요. 거의 공공기관과의 제휴이지만 일정 주어진 행사 기간 안에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 기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필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자파인데요. 평균적으로 10만원 언더제품군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판다든지 아니면 굴비를 판다든지 아니면 건강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판다든지 헬스 기구를 조금 더 싸게 판다든지 이런 가격 할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행사 자체는 일반적으로 약간 복지 기금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판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먼저 말씀드렸던 재유도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이런 행사 판매는 국가에서 많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도 하고 경제 활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를 합니다. 뭐 새마음 축제라든지 뭐 한마음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행사 사전에 공지가 뜨는데요. 그 공지에 뜰때 사진에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잘 확보해서 한번 팔아보시는 게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요 어 행사에 대한 홍보 자체를 주최 측에서 진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작업을 주최 측에 해주기 때문에 어이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박 4일 동안에 어떻게 잘팔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매출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단점은요. 약간 좀 뭐라 고할까 기간이 너무 제한돼서 어, 영속성 있는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행사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매출을 내다가도 뭔가 조금 더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요 어, 제가 로드 행사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행사에 대한 그 그 사인물이나 이런 홍보하는 기본적인 툴들이 필요하고요. 가격 정책이 좀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는 말이 행사지.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정가로 판매하면 구매를 유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 성공했었던 제품들은요. 주로 식품들이 더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3만 원 언더의 단가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식품 중심의 굴비라든지 이런 선물 세트. 또, 가족들에게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프트 세트, 세트 제품들이 행사를 통해서 많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농수산물이 일단 우선이고, 자판은 그냥 2순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에 기타 제조 제품들이 3순위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이 행사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각각의 전국에 있는 행사 일정을 확보하셔서 나는 그냥 행사 중심의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서 한번 1년간 추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전지행사, 재유 판매, 그리고 어, 자체 행사 참여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이 모든 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실천력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한 발짝 움직이는 그런 결단력과 실천력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낼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과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순서와 모든 부분들의 제품 준비와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경험을 수차례 좀 쌓아보시면서 그 노하우가 정립이 되면 여러분만의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행사를 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전시행사는 기본적으로 참여에 대한 참가비와 어, 준비하는 어떤 재반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기업의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BPE와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 행사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홍보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이 손익에 대한 부분의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에 대한 어떤 그 손실을 가감시켜주는 것이 다음 행사를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휴 및 행사 판매를 위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네, 초기 창업자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제휴를 하더라도요. 나하고 제휴하는 기업의 타겟이 과연 내 제품과 만드냐입니다. 맞지 않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기업은 기업들 나름대로의 그 고객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품이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을 제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과 성격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제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